우선 나 앉아야겠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깨철입니다. 음. 꽈즈님, 음. 백혜진 님. 어, 박만균님 안녕하십니까? 멘탈님, 프롬, 프롬 멜디, 주연님, 까비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 다루루TV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병재님 안녕하십니까? 어, 멘탈, 어, 멘탈, 멘탈, 기억, 기억나는 것 같은데? 토이푸들 좀 보여주세요. 윤민희님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토요일이니까 학교 안 가니까 좋겠다. 주리TV님, 까비,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영상에 댓글 댓글 안 달아? 어? 열심히 편집해서 올렸더니 왜 영상에 댓글을 안 달아? 저번에 차에서? 멘탈님? 아 저번에 차에서? 자 멘탈님 저번에 차에서 누구? 저번에 차에서? 차를 같이 탄 사람이 없는데? 자 뮤즈님 안녕하십니까? 박민규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번에 차에서 뭐? 은하수님 뽀메 보여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박민규님 토이푸들 보여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섭이 안녕. 근데 그 저번에 그 차에서 본데 그게 어? 아 뽀메 영상 보여줄게요. 뽀메 파티컬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노래 신청하시고 불러주시는 거 아, 천 천이 뭐 하냐고요? 예, 있어요. 주 주책이 새끼 보고 있어요. 주책이 보여 드려요. 보이죠? 어, 주책이 요즘 패션이 뭐 날로 발, 발전하고 있어. 와, 주책이 머리 봐 봐.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지 이게 색깔 봐, 얘들아. 봐 봐. 여기다 딱그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야. 외톨이가 되었네. 아, 슈프림이 입었어? 어, 주책이? 주책이 요즘 패션이 막 장난이 아니야 보여줄까? 주책이 신발 어 주책이 이거 이지부스 아니냐? 이지부스 어, 주책이 돈 많은가봐 초딩들, 아, 초딩들 이지부스 모른다고? 알걸? 몰라. 얘들아 그 신발 이지부스 아세요? 비싼거예요 어, 주책이 돈 벌어 봐 바지는 바지는 이거 디스케어도 아니야? 바지 디스케어 아나 진짜, 진짜 명품쟁이 명품쟁이 자 까비님 시베리안 호스키 사 팔면 살게요 네어 <웃음> 호스키 싫어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눈깔 파란 거 싫어합니다 <웃음> 그리고 파는 게 아니라 분양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웃음> 연수이 얼마야? 야 형형 형 신발 보여줄까? 좀 신발이 이상하긴 해 이쁘지? 이쁘, 장난이야? <웃음> 장난 장난 장난 장난 <웃음> 반스는 근데 반스는 창피해서 못 신겠어 반스는 창피해서 못 신겠어 반스는 창피해서 못 신겠습니다 반스는 반스는 못 신겠어요 푸들? 알았어 푸들 화이트 푸들 나이키, 아, 나이키, 어, 롱패딩 샀습니다. 저 나이키 롱패딩, 롱패딩 샀어요, 어제. 어제 샀어요. 어, 근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추울 때, 어, 저기 뭐 촬영할 때, 뭐 이럴 때 입어야 될것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얘는 토이푸들입니다, 토이푸들. 네, 푸들. 자, 토이푸들은 다 컸을 때 보통 우리가 2.5kg 미만을 얘기합니다. 자 토이푸들 토이푸들 색상에는요 요즘 많이 분양되는 화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크림이 있고요 그리고 레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실버가 있고요 뭐 카페오레 색상도 있고요 초코색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이트 뽐아 뽀메, 화이트 뽀메라네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푸들 푸들 푸들 자 토이푸들 눈이 정말 초롱초롱하게 생겼습니다 필살기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오구 오구 심쿵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존나 존나 귀엽다고요 어, 존나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자세히 보여줄게요 인사해 발바닥 들어 내가 그 엊그저께 그 유튜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그 그 다른 방송 보면 그 유튜버들이 저 안녕하세요 반려견 전문가 누구누구 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봐봐 자 오늘은 어뭐뭐 뭐, 누구 누구 견종을 소개를 어, 해드리겠습니다. 애견 연맹 어쩌 어쩌 어난 그게 안 돼. 어제 할라 그랬는데 그그 그저, 저껜가 어제 할라 그러는데 애가 움직이고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아니 조그만 조그만 말티즈 새끼가 이름은 제이라고 있어. 막 발광을 하고 빨고 막 내가 어제 미용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어? 아니 막 물고 할고 막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들 보면 방송할 때 착한 강아지, 얌전한 강아지로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뽐해 보여달라고? 뭐 파티 칼라가 없어요. 일단 푸들 보세요. 얼마 나 귀여워요. 모여라든 코이. 자 준현 준현아 사랑이님 안녕하십니까? 최성나기 어 요즘에 야 성나기 맞지? 성나기가 그 자전거 타는 애. 페북에서 자전거 열라 타는 애막 어. 어, 다리가 다리가 부러지도록 타는 애 맞지 성나기 얘들아 그 성나기 자전거 타는 애 아니야? 자기는 라이딩이라고 하는데 막 자전거 이빨이 타는 애 아, 말티즈 보여달라고? 아, 알았다고 말티즈 보여좀 내려가야 되는데 내, 내려가면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요 방송이 끊겨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 그래도 괜찮겠어요? 자 박소호님 라이딩 많이 간다고 라지, 라이딩이 아니라 막 자전거 막 절도하러 다니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푸들부터 보여주고 내려가겠다고요. 한강을 자주 간다. 한강 추워. 한강 개 추워. 아, 나도 가고 싶지 한강 아, 추워. 약간 문이 안 열려. 호텔장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 문이 안열문아뽐에아뽐에 아, 알았다고. 그냥 푸들부터 푸들부터. 아, 개 개기 개기업 개기업 나 미치겠네. 뭐, 요즘 뭐 급식용하고 말티푸 말티푸 닮은 애가 있네요. 근데 말티푸 아니에요? 얘는 초코푸들이에요 말티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초코푸들 눈코입 정말 정확합니다 아, 이뻐 인형이지 이게 이게 인형이지 강아지야 그치 인형이야 인형 그치 얘들아 인형 인형 인형 인형 아니야 아님 말고 <웃음> 자 인형 본 보... 인형을 꺼냈습니다 본이야 물어 본이야 물어보세요 커리님 놀러 가고 싶어요. 어, 추찬이. 보니얌. 네저 보니 보이지 저기 보니. 저보니인데 어, 오빠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보니 일로 와. 어 일로 와. 보니 생가냐 일로 와. 보니얌. 아말 더럽게 안 들었지. 아니 걔가 친화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친화력. 친화력 갑이라며 뽀메라니야 견종특성에 보면은 친화력 갑 어? 주인한테 충성을 한다 어? 뭐하는거야 얘네? 어? 사랑한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얘들아 이거 유튜브나 페북 영상에서만 볼수 있는 거야 이런거 어?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실제로 메롱 자 까비님, 박민규님, 뮤진님 박성호님, 아이유님 안녕하십니까? 알리안님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보니 보니 발을 핥아주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개껌? 어 개껌 못 먹지 이 나이 때. 개껌 못 먹어. 아, 철인님 인스타그램 해요 어, 인스타그램 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이 넘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도구캐슬 치시면 네, 본계정과 부계정이 나오는데 본계정 치시면 어 나옵니다 그리고 페북 페이지도 합니다 페북 페이지도 활성화가 되어있고요 페북 페이지도 10만이 넘습니다 진짜요 확인해봐 페북에서 돈은 안받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돈을 받습니다 유튜브에는어드센스스정정이랑어협약 협약을 맺어서유튜튜에에선을을받데페페에에선을을지지않습다다네 어, 팔로워 많이 안 늘어나고요. 제가 그인사이트를 보니까 그 페북 아 b o o k 를 통해서, Facebook를 통해서, Facebook page, DogoCast, Facebook page, i n s t a g 페북 보고 방문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네, 페북 보고 방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통계 수치가 안 나오고요. 일단은 페북을 보고 홈페이지를 보고 방문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유튜브 봤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인스타 봤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도우 캐스를 봤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 정확히 자기가 어디서 뭘 보고서 홈페이지로 왔는지를 몰라요.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자기도 몰라. 이냐뭐 페북보다 유튜브보다 뭐. 뭐막 홈페이지보다 이러니까 내가 뭘 보고 왔을까 잘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그냥 뭐라 한자 손님들이 귀찮으니까 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지나가다 왔습니다 <웃음> 아이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고 출연하면 뭐해 저기요 실장님 네. 지 강아지 제가 그 푸들 꺼내놨습니다 자 밟히지 않게 지금 본이랑 놀고 있는데 조심해서 지켜주세요 저는 내려갑니다 네자 네. 어,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광고 자, 도구캐슬은 청담동 20-1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으며 한층이는자 보이시다시피 푸들 그리고 푸들이죠 푸들을 거의 전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푸들은 토이푸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층에는 자 어, 뽀메라니안 도케라니안 이라고 부르는 어, 애견계의 우리 jip 제일 이쁜 애들이죠 얼짱 얼짱 포메라니안과 그리고 말티즈 치아와가 있습니다 자미리님 안녕하십니까 주디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 가로 모드로 하려고 했는데 네 세로 모드로 하겠습니다 왜 귀찮아요 어, 세로도 간지예요 음, 응, 세로도 간지야 뭐 가로로 할 필요가 없어 자 꼬미섬님 안녕하십니까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 조심해야 돼요 안그러면 떨어져 죽어 <웃음> 분양가도 같이 설명하라고? 아, 분양가 설명하면 개장사 같잖아. 분양가까지 설명하면 개장사 같잖아. 자, 지금부터 어 이게 밑에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어, 와이파이가 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음, 제가 채팅이 느려질 수도 있고, 아까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보이시면, 지금 어, 남자분 두 분이 계시는데요. 남자분 두 분, 저기 어, 저기 후두, 후두 남자분. 뭐를 하는 거냐면, 아가들, 패드를 개고 있습니다. 패드를 왜 피냐면, 패드를 갈아줘야 되니까,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 있는 남자분은 지금 빗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빗질. 브러싱, 브러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애들 빗질하고 계십니다. 아, 아가들. 어 이게 견, 견종이 무엇입니까 포메라뇨. 아 뽀메라뇨 말투 인줄 알았는데 아 뽀메야 아 귀여워 어얘 아가 이름 뭡니까 수민이 수민이 근데 이름 자꾸 누가 집니까 독해 니가 진다는데 어 이름 자꾸 수민이 우리 막어지윤이다 누군데 니네 남자 전에 남자친구 이름이야 아니. 아, 너무하는거 아니야 진짜 이름? 얘들을 제가... 아니 뭐뿌꾸야막 이런 좋은 이름 납두고 왜어 지금 걔랑 싸우는 거야? 싫어하는데? 니가 아, 비치를 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 아 직원 새 직원이 아니라요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새 직원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몇 개월 되셨습니까? 1년 1년 됐어요 1년 1년 출연하는 거 싫어가지고 1년 됐어요 그래 이름이 또왜 그래요 자 띵띵님 이름이 왜 그래요 근사한 이름 많던데 내 말이 <웃음> 내 말이 넌또왜어쓰레퍼 다이소 쓰레퍼 아니야 이거? 와개가 개간지다 너쓰레퍼 어디서 났어 다이소에서 샀어요 아, 다이소에서 샀어요? <웃음> 네 아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독했데쓰레퍼가너왕증 가진 거 아니야 어? <웃음> 다이소 쓰레빠 왜 이렇게 좋아해?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여자친구? 아니 안 생기네요 안 생기는 거예요 못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죠 이쁜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이쁜 여자가 있다 부모님. Who are you? <웃음> Who are you? Can,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할줄 압니까? 몰라요 영어도 못 해요? 아이 못해요 근데 목소리가 이게 애기 같아 누가 보면 민짠줄 알겠어 그쵸? 자주 들어야 돼 쟤는 어떻습니까 쟤는 쟤는, 어, 뽀메, 아, 뽀메라니안 이거 유튜브에 출연한 아기잖아 어, 어? 이 곰돌이커, 곰돌이커 뽀메라니안. 어, 와막 무지 시원해. 무지 시원해. 스탐, 스탐. 자, 루셀님 안녕하십니까? 리언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여기는 도구캐슬입니다. 도구캐슬. 샤윙님 안녕하십니까?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세 한번 갈까요? 어, 귀여워요? 빗질 중이에요 빗질 중 지금 오전시가 오늘 주말이라 빗질을 합니다 여기는 패드를 개고 우리 귀여운 애 있나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자 여기 도어 캐를한 바퀴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뽀메라니안 그리고 치아와 말티즈 아가들이 있습니다 자 주무세요 지금 파티칼라 뽀메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말티즈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깨우면 안돼어일어나라 치아와들 보이시죠 치아와들 장모치아 와죠, 장모치아와 우리 크림 장모치아와 그리고 네 블랙탄, 블랙탄 단모치아와 스무스치아라고도 얘기하죠. 단모치아 귀엽죠? 얘네 깐나애기들이 아니에요. 이거 봐, 짓잖아. 이거 봐, 이게 청소년들의 청소년들. 딱그 가출할 나이들이야, 가출할 나이들. 어, 어 청소년. 불량까지는 아닌데 나이가 어 고삐리야 고삐리 곧비리. 고딩이라 고 보면 돼. 순수하지 않아요, 애들이. 깐나애기가 아니야. 얜 되게 오래됐어 얘 나이 많아 얘 애기 때 요만했어 좀 많이 큰 거야 어른 됐어 어른 이봐 이게 다 청소년도 고딩들 짝이 사이즈만 작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가 아 귀여워 조회수 지금 유튜브에 빠른 속도로 일주일 전에 올렸는데 어그 조회수 유튜브에 조회수 지금 현재 13만 어,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13만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우리 누가 찢어놨어의 주인공입니다 자, 썸네일에 누가 찢어놨어요 주인공 자 유튜브 보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강아지라고 키워드 치시면 얘가 나옵니다 네 현재 13만의 조회수를 달리고 있는 네 실제 주인공 이름은 미니입니다 미니 네 이들아 찬다 어 일어났다 사회는 블랙 탄 뽐에 저 블랙 탄 뽐에 아 손바닥 한뼘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진짜예요 멀리 된 것도 아니야. 내 손자가 어. 어, 블랙탄 봄에 그리고 우리 곰돌이, 곰같이 생긴 네. 곰같이 생긴 우리 이름 하쿠입니다. 하쿠. 얘도 유튜브에 올라갔죠. 하쿠. 곰처럼 생겼죠? 자세한 보여 드릴게요. 아, 깨우지 말라고. 지네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깨우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귀여워. 어머! 귀여워. 밥 먹었어요? 어? 몽몽이 씻었어요? 밥먹고 씻었어요?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지금 뒤로 막 넘어간다 지금. 뒤로 넘어가고 있어 귀여워 귀여워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도깨처리 개좋아 이거 이거 봐 뒷물잖아 가로모드가 아니라 개좋아해 이봐 놀아주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뽐메들은 내가 이러지도 않아 지 혼자 그러는 거야 지 혼자. 지 혼자 지 혼자 애교 피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자 굴러 자로 굴러 자, 낮은 포복 자로 굴러 우르 굴러 자로 굴러 자 지금 보이시나요 아유 아유 고 자로 굴러 뭐박수쳐박수쳐 박수쳐. 이거 내가한거 아니야 지 혼자 그러는 거야 지 혼자 지 혼자 지 혼자 애교란 가진 애교는 다 피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자로 굴러 자로 굴러 자로 굴러 자로 그렇지 맞죠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야 훈련이 잘돼 훈련 어 친화력 갑이죠 훈련성 갑이죠야 캐릭터 있어 야, 좌로 굴러 좌로 굴러 좌로 굴러 그렇지 그렇지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그렇지 얘들아 개뚝뚝하지 않냐? 아와 좌로 굴러 자 리언님 윤민희님 성낙준현님 리언님 띵뜨님 안녕하십니까 훈련견으로 키우라고? 얘 굴러주밖에 몰라 <웃음> 얘 이름은 예 이름을 다시 줬으면 좋겠어 딩구리, 딩구리. 아니면 이름 이름은 어때? 360도 회전. 어? 360도.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자, 말티즈. 어, 말티즈 얘를 안다. 손. 나는 이 말티즈 아가를 본 적이 있다. 자, 이 말티즈 아가를 본 적이 있다. 자, 썸머 컷 영상과 가위 컷을 하는 아기를 본 적이 있다. 자 아기 이름은 제이입니다. 어, 제이 어제 방송에 출연했죠. 어제 방송에 네 말티즈. 어제 방송에 출연 나갑니다. 인형 같은 나가죠. 눈이 크나가. 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 도우 캐슬 어, 유튜브 생방송 중입니다. 보면은 많아요.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예? 너무 뭐 곰처럼 생겼냐? 곰이야? 얘들아 마동석 닮았어, 마동석, 그치 얘들아 마동석 등치 봐라, 거분 많아요. 자, 애기 이름 레오 왕자님, 2017년 8월 26일이 생일이고 현재 몸무기가 390에서 밥 먹었을 때는 430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어, 말 잘해. 뭐, 지금 왼손 들었어, 지금 뭐 어떻게 하라고? 저 왼손으로 공격하려고 아주 고양이 껄래서저 왼손 보이지? 어, 레오. 어, 왼손으로 나나 나 팔려고 하는 것 같아. 문 열어볼까? 겁이 많아. 원래, 이렇게 마동석 같이 등치 큰 애들은 겁이 많아. 이거 야이 왼손 들었잖아. 뭐, 너도, 너도 굴를 거야? 좌로 굴러. 좌로 굴러. 좌로 굴러. 손. 손. 손. 겁만 많아가지고. 그, 뽀메, 아이구야뽀메라니하는 손을, 꼬리를 올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쳐지고 다니는 거, 그거는. 꼬리를 쳐치고 뭐야? 꼬리를 밑으로 내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뽀메라니안 답지 않아. 그리고 다리를 그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뭐하려고 어? 아, 모량은 모량은 미친 거 맞는데 지금 손으로 지금 다 때리려고. 이건 고양이나 하는 짓이에요. 저기요, 레오님. 그손 왔다 갔다 하는 건 고양이나 하는 거라고요. 고양이. 아이고. 그 손으로 뭐하려고 아이고, 아이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얘는 또 또. 하이파이브를 할줄 아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제 얘들아. 교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 손끝과 제 손끝이 만났을 때 하이파이브. 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귀여워. 하이파이브. 자, 손과 손끝이 만났습니다. 보이죠? 이게 제가 한게 일부러 한게 아니에요. 자기가 된 거야. 아, 진짜야? 얘는 자유가 있어 내가 한게 아니야 자기가 되더니 뽀뽀를 하는 거야 어, 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야 보이지? 이 강아지는 지능이 높아요 이렇게 교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손과 손 쉽게 말하면 컴퓨터 본체에 USB를 꽂았다고 보면 돼 이거 와 다시 되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지가 갖다 손을 대는 겁니다 손 이봐 하이파이브 그렇지 악수 악수 악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잖아, 봐봐. 이게 그냥 손가락이에요. 봐봐. 지가 하지 않잖아. 지가 하지잖아. 저, 야, 손. 하이파이브. 뽀뽀 말고, 하이파이브. 아, 뽀뽀 말고. 뽀뽀 말고, 하이파이브. 손, 손, 손, 손, 손. 그렇지. 똑똑하지? 자,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저기 까망, 까만, 까망아. 뭐야, 뭐, 쪼, 쪼, 블랙쪼 연탄. 왜이 까매? 까매서 보이지가 않아. 까매 까매 까매 너뭐할줄 알아 너 추, 특기가 뭐냐 자 루블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철이 어도켓슬 t v 의도켓철입니다 얘는 뭐할줄 알아 할줄 말고 어 기원에 있었네아 파티 칼라 아 파티 칼라 있네요 여기 변좀 치워주세요 여기 파티 칼라 자 얘는 흰색과 노란색 파티 칼라 치아 라고 합니다 네, 귀여워요. 네. 저기, 저 안쪽에. 치워주면 돼. 꼬메이꼬메이 까불지 마, 너. 어? 까불지 마, 이씨. 까불지 마, 너. 까불지 마. 메롱? 메롱? 너도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지금 현재 세로 모드인데 이거 뭐 전체 창 모드 하면은 세로로 딱 뜨지 않습니까? 어, 죄송합니다 일단 세로 모드. 왜냐면 가로 모드 하니까 핸드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이 화질이 떨어져 화질이. 자 오늘 영상은 어, 삭제하지 말까요? 삭제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내가 뭐 그렇다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니까 삭제 안 하겠습니다. 뭐 생방송 생방도 가끔 남겨놔야지. 자 뽀메라냐 컵에 들어갑니까? 뽀메라냐는 아기 때. 자, 애기 때는 어, 컵에 들어갈 수 있으나 나중에 4개월이 너무 넘고 막 컵에다가 쑤셔 넣으면 안 돼요. 그, 그 애견 학대. 자, 어. 동물 보호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삭제 안 할게, 요 삭제 안 할게. 자 일단은 어 여기 밑에 층은 밑에 층은 뽀메 라니안 그 치아와 그리고 말티즈 아가들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층이죠 위에 층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게 되면요 우리 이쁜 토이푸들 아시죠 작은 정말 어, 정말 작은 토이푸들을 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학대 그리고 나는 저는 애견 학대 안 합니다 왜냐면 귀찮아요 학대도 뭐 이렇게 건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뭐 성질이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구나 저는 강아지가 저를 막 물어도 손가락 무 피가 나도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뭐물 수도 있는 거지 뭐 일부러 물었겠어 그렇죠 일부러 물었겠어요? 자 우리 추천 실장님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 요즘 뭐패션니스타가 됐어 살도 빠졌어 잘생겨져 가고 있어 뭘하는 거야 대체 뭐야, 이게? 이미선 최수정 다 여자야. 와. 일하려니까 지금 여자랑 카톡 하는겨? 어디? 안녕하세요. 주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토이푸드을 구... 아니, 대체. 그, 그 주책TV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TV. 유튜브에 보면 주책TV인데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해봐. 에? 네? 설명을 해봐. 푸드에 대해서. 몰라요. 왜 몰라? 잘 몰라요. 너 설명 잘하는데 전문가처럼 설명해봐. 머리는 왜 크리스마스 트리야? 할거 없어서. 할거 없어? 튀고 싶어요. 만족이야.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살 빠졌대. 살 빠졌대. 누가 나? 어. 다들? 애들아 좀 잘생기지 않았냐? 처음보다. 처음보다 잘생기지 않았어? 어머 부러워 남인준님야너너 맞어. 또 남인조님한테 가서 그 악세사리 아 악세사리 받아야 되는데 액세서리 빨리 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저기 동대문이었나 남대문이었나 남대문이 남대문이지 남대문 종로지 종로 그래 종로. 종로 아 그때 사고 알았는데 나 페이스북도 찾아이 트레비 다이소에서 산 거야 아나 페이스북도 찾았잖아 아 진짜 그래? 남인조님 나 오랜만에 페이스북 남인조님 그래. 얼굴도 공개해 주세요 아, 남인조 저 여자분이야 아, 진짜 여 있잖아. 이거 누구야? 남인조? <웃음> 어? 이 d 어, 올려야지 m in your name. I'm in your name. I'm in your n a m 알았어 알 n your name. I'm in 알았다 알았다 저기요 죄송 n your name. I'm in your name. I'm 이내그 목에 걸고 있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후두티가 아니고 반목폴라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끈을 여기에 맸을까? 아시는 분? 왜왜왜 왜, 왜 후두가 아닌데 이반 목폴라에 왜 이, 이걸 했을까? 끈, 끈! 끈 맞죠? 끈 맞죠? 신발끈은 아니 신발끈이라고 해도 되는데 신발끈 신발끈 아니고 후드티. 후두 후드, 후두끈이에요. 후드 왜인지 설명해 줄까요? 후드를 입고 싶은데 후드를 입으면 어이 자켓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후드에 있는 끈을 빼 버려 가지고 후드 입은 그내 그러니까 만족이야. 자기 만족. 그래서 어, 내가 그냥 나만의 패션이야. 근데 일본, 미국 어디를 봐도 그 후두가 없는 <웃음> 후두끈을 목에다가 리본으로 묶는 애는 없더라고. 나만. 그래서 끈이랑 끈 이런 건다 있어. 노란 끈 있고 초록색 끈 있고 다. 어, 근데 괜찮대. 어, 괜찮대. 왜냐면 목걸이 대용. 목걸이 대용. 목걸이 대용. 뭐 어때? 데막 목걸이 대용. 막, 비싼 목걸이, 막, 이런 거할 필요가 없다니까. 목걸이 대용으로 끈으로도 충분히, 어, 우리가 <웃음> 아이템을 줄수 있습니다. 어, 목걸이. 목걸이 있어요. 목걸이 있는데, 이런 목걸이를 바깥으로 내돌리고 다니면, 뭐, 힙합 보이도 아니고, 양아치 같아 보이잖아. 이거 봐. 이거 봐봐. 일수와, 일수와는 양아치 같잖아. 어, 그쵸? 막, 이런, 어, 이런 목걸이, 이거, 이거 안 돼요. 목걸이안 되고, 너무 튀어. 어. 헛소리 한다, 그쵸? 개솔. 개솔. 얼마나 심심하면 이러겠어, 내가. 얼마나 심심하면 그리고 일단은 그 자켓도 양면입니다, 양면. 왜냐면 어, 실용성, 가성비. 양면이 뭐냐면요, 뒤로 뒤집어 입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이거. 이씨 자. <웃음> 야, 나옷좀 벗겨줘봐. 옷옷좀 벗겨줘. 자 이, 이거 옷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뒤집을 수 있죠 옷 뒤집어줘 옷. 이게 예쁜데. 아 근데 너무 양아치 같잖아 끝말 잇길왜해자 우선 양면입니다 양면 네. 그리고 뭐야 이씨 좀 어, 너무 튄다 그러면은 어, 너무 튄다 그러면 아아아아네 아. 아 옷이 작다고? 작게 입어야돼 그래 살 빠져 자 네, 이렇게 이렇게 응. 그리고 목끈 목근. 목끈하고 왜냐면 개목줄처럼 아, 자랑이라고? 자랑하는거 아니야 심심해서 심심해서 심심심심 근데 머리는 빡빡 <웃음> 머리 머리는 빡빡 아니 머리를 이러고 밖에 다닐 수가 없어 어 무슨 어뭐 조폭도 아니고 뭐 동네 아치도 아니고 어그렇 머리는 빡빡 까까머리 머리 까까머리 아, 머리 이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 머리는 빡빡 그래서 모자를 써야 돼아 머리 귀찮아서 그냥 잘라버려야 맨날 추나하이네뭐 하냐고 아, 그 여러 가지 아, 머리 근데 색깔 뭐, 왜 그러냐고 있어요. 머리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네. 이 크리스마스 트리지게. 이 에. 얘들아, 이 머리 색깔. 아, 이런 머리 좋아하는 여자분 있습니까? 자, 손 들어 봐 봐. 이런 머리 좋아하는 여자분 있어요? 색깔 이상하죠? 외국 사람 같아. 아, 그냥 개성 있게 사는 거야. 관종이잖아. 나 진짜? 돈이야? 자, 그리고 그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가끔 올리는데 요즘 좀 많이 올려요. 하루에 막두 개씩도 올리고 그 귀찮아도 댓글 좋아요 좀 부탁해요. 그 영상이 상위 노출 되려면 댓글이 있어야 되고 좋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뭐 조회수 막조회수막안 나오는 거안 나와요. 막 진짜 개열심히 했는데 개열심히 했는데 조회수 안나오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그러니까 좀 부탁입니다, 부탁. 뭐 댓글도 쓰기 싫으면 이응, 이응이라도. 이응. 이응. 니은 이거라도 달아 그냥. 이응 이응? 어때? 이응이라도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내가 어, 오죽하면 은 어, 용궁반점을 올리겠어 용궁반점 오죽하면 영상에 용궁반점을 올리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아 그리고 강아지 영상은 어, 요즘 안올리다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어 이응! 그래 이응도 괜찮아 이영 이응 괜찮아. 나 제일 할말없대 이래 이응 니은 감사할 때 기억 니은 기억시웃 기억시웃 이래 이응 그렇지 어 이응 지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뭐 뭐 잘난 척하면 이응 지읏 인정 인정 이응 지읏 뭐 이래 자 일단 어 오늘 방송은 삭제하지 않고요 어 그대로 갖고 있고 뭐 강아지 소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잘잖아요 내가 강아지 소개를 잘그 하지 않는 거 근데 나 진짜 못하겠어 뭐 안녕하세요 뭐 강아지 전문가 뭐나 전문가 아니야 전문가 아니야 나 그냥 독해 처리야 독해 처리 뭐냐면 전문 뭐 공부를 하려고 공부를 한게 아니라 아 이건 18년 해봐 아 18년 하다보면요 뭐 수의사 같아져 수의사 같아져 아우 쟤 어디 아프겠구나 눈빛만 봐도 맞지? 아 진짜로 한 분야에서 한 10년이 넘으면 딱 알아 대충 막 신기가 발동해 어제 엑스레이 찍어봐 100% 관절에 문제 있어 아 문제 있어요 백발 백방 문제 있어요 어제어 어어 일단 체온계를 달지 않아도 <웃음> 제 온도가 2도 높아. 아 2도 높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몸무게도 저울로 앉아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생활이 다리냐? 생활이 다리. 어 왜냐면 그한 분야를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돼.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쁜 모습만 알아. 딱 봐서 촬영 사진이나 막그 영상 촬영할 때도 이쁜 모습만 찍는 게요. 응. 그리고 막나이안 가는 거 있어. 아니, 미안 어차피 뭐 이거 생방이니까. 그 내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내가 견종을 강아지 견종을 다 키워봤거든 거의 웬만한 견종은 키워보거나 아니면 분양해봤는데 어 요즘에 그 개밥주는 남자 그 개밥주는 남자에서 뭐 비글 이쁘게 나오더라 아우 진짜 이쁘게 나오더라 근데 실제 키워봐 보이는 거랑 틀려 비글이 우리가 악마견으로 알려져 있잖아 오해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악마견 맞아요 악마까지는 아니야. 근데 키우기 힘들어. 이빨 날카롭고 물리면 진짜 아프고 그리고 짖고 목 성대, 성대도 그렇고 털 많이 빠져. 아 귀엽지? 귀여워. 웰시코키 알죠? 웰시코키. 아, 진짜 귀여워. 아 귀엽다니까? 애견 카페 가서 보는 건 귀여워. 근데 문제는 키우면 집안에 털이 날려가지고 생활이 안 돼요. 솔직히 여기서 자기가 내가 우리 집 청소를 잘한다 손들어봐. 내가 우리 집 청소를 잘한다. 근데 거기다 비글하고 웰시코키 플러스 시켜봐. 청소가 될것 같아? 청소를 잘하면 그두 배, 세 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밥안 주면 밥그릇을 씹어요. 그리고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옆집이야, 옆집.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집들이 좁습니다. 뭐 여기가 뭐 시애틀도 아니고 뭐 여기가 뭐 캐나다도 아니고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파트와 연립 빌라, 원룸 이렇게 형식의 오피스텔, 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벽과 벽이 아무리 방음이 잘돼 있다 그래도 애기가 목대가 앙 하면은 확 울려 버린다니까 그러면 옆집에서 뭐랬는지 알아? 욕한번 하겠습니다 아이 쉬빠씨스쉬아뭐이 어떤 개엑스 떠들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그쵸?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된단 말이야 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미국이 아니라니까 힘들지 힘들지 그리고요. 막뭐 요즘에 뭐 내가 그 영상으로 뭐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강아지 막 이러니까 자꾸 티컵 티컵 이러는데 티컵 강아지란 건 없어요. 티컵 강아지라는 거는 그뭐 몸매 기고 안매 기고막 애기 때 작게 만든 걸 티컵 강아지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막뭐 미수가 미수가 있죠. 뭐 기형아. 사람도 난쟁이.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작은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푸들이 제가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말티즈가 3kg가 정상입니까? 6kg가 정상입니까? 말티즈가 2.5kg에서 3kg가 정상입니까? 기준입니까? 아니면 5kg가 기준입니까? 6, 6kg가 기준이라고? 비숑프리제보다 더 크다고? 어? 비숑프리제더 크다고? 자, 말티즈는 견종, 요즘에 도구쇼 나갔네 보면은 다 2kg 조금 넘어가요. 3kg 미만이에요. 많이 작아졌어. 근데 우리가 그, 그거랑 같아요. 근데 일반 애들이 큰 거예요. 일반 애들이 막 4kg, 5kg. 이게 왜 그러냐면, 작은 애들은 애기를잘못 낳잖아요. 그래서 번식용, 번식용. 그거야, 그거, 그거. 그리고 키우기 힘든 건 솔직히 팩트는 키우기 힘든 건 키우기 힘든 거야. 얘들아 빅을, 빅을 없어졌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크사테리어가 우리나라에서 분양하는 요크사테리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말티즈 때문이야 말티즈. 말티즈랑 요크사테리어랑 시츄랑 어, 세, 마, 세 견종은 너무 닮은 구석이 많아요. 너무 닮은 특성과 너무 닮은 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럼 요크사테리어와 시츄는 환대를 받고 말티즈는 환대를 받느냐 말티즈 흰색이잖아 흰색이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흰색을 좋아합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전문 견사들이, 브리더들이 요크 어, 사태를 하다가 말티즈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해요 푸들이 다시 살아나고는 있지만 푸들이 호불호가 심해서 푸들은 분명 요만한 걸 샀는데 막 이따만해진다는 거 얘기 들어봤습니까? 방송 안 하냐고? 아 여기는 뭐 진지한 애들이 없어. 다른 방송가면 진지한 애들 많지만 진지하지가 않아. 역시 역시 그그 그 도우 케슬 어 여기 시청자들은 진지한 사람이 없어. 걔가 크거나 말거나 하기야 무슨 걔 정보가 뭐가 필요해. 그렇죠?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데 구글 구글 치면 다 나오는데 뭐 프랑스 국기 아니고 어쩌 저쩌고 맞죠? 지금 국경이 아닌데?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자꾸 귀여운 게 좋은 거야 그럼 남자도 잘생기고 키큰 사람이 좋지 않아? 저기요 여러분 남자가 못생기고 그지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돈 많고 잘생기고 착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여자분들 그 남자가 돈 많고 잘생기고 매너 있고 이런 남자가 좋습니까? 매너 없고 못생기고 노가다 뛰는 사람이 좋습니까? 누굴 욕하자는 게 아니라 어떠냐고 분명히 그러겠지 돈 많고 잘생기고 헬스하고옷잘 입고 유머 있고 아니야? 그런 것까지 바라진 않아 돈만 많으면 돼뭐 이럴 수도 있고 <웃음> 똑같은 거야 어똥 조금 싸고 오줌 조금 싸고 다 컸을 때작고 인형 같고 지나가면 어우 이쁘다 이거 어디서 분양받으셨어요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잘안 짓고 어 막 그리고 대소변도 막 지가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 열고 막어 소변보는 강아지 대변보는 강아지 어 맞지? 훈련을 안 시켜도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두뇌가 빨라가지고 혼자서 막 집에 분양받자 데리고 가자마자 대소변 가는 애들도 많아요 자 어디서 분양받냐고? 독해 그 우리 건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아무튼 어 저는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방종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약손님이 오시기로 돼있어가지고 어 도망가야돼요 도망가야돼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안돼 아 김재진님 철이형 어깨저께 생일이었습니다 축하해주됩어 생일 축하합니다 빵빵빵빵 네.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 열심히 사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감사, 감사. 자, 일단 방송하고이 영상은 어,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영상, 영상 개수를 좀 늘려야 되겠어. 어, 영상은 일단, 어, 왜냐면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바르고 고운말을 써야 되겠어. 뭐 근데 요즘 뭐, 뭐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뭐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욕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강아지 가끔 보여주면서 뭐, 뭐 웃지는 않지만. <웃음> 일단 방송하고좀 이따 생방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